TV 홍수가 난다봐요뭐 이것저것 많이 떠있네 텔레비전 보여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긴건가요? 옆에 뭐 안테나 같은것도 보이고 움직이는데 무서운 거? 어, 무서운 거잘 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겠다. 어 뭐야 누구 있다? 예 꼬마 꼬마 뭐 흔들흔들거리냐고? 어어 어, 뭐야 사라지. 여기로 가는게 아닌가? 아 여기구나 <웃음> 다른 곳으로 가는게 정답이긴 하죠 어. 1챕터 클리어 같은데 오.. 됩니다 을이야 왜? 어 괜찮아?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을인것 같은데 액자의 뭐 비둘기인가 저거? <웃음> 아니 액자의 사람과 비둘기? 뭐냐 저거 여기 주인.. 주인공.. 아 주인장은 비둘기인가요? 야 받쳐줄게 올라가자 응. 올라가야지 너도 아 그냥 가는건가? 오. 아. 자, 이거 점프해서. 점프해서. 이거를 땡기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치는건가요? 자 발로 칩니다 톡! 뚫리는거 보니까 아닌거 같은데 아 어, 맞다 오오 오. 오! 와우 와우 와우 아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마지막 올라가자. 말자, 바로 반동 이용해가지고. 오케이, 와 됐다. 와, 이번에 죽을 뻔했다. 이거 떨어져 놓은 거죠. 어어, 대기하고 어, 어. 있어. 올릴게. 와우, 꿀 잼이겠는데? 지금 말 챕터인가요? 챕터 2일 겁니다. 가능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에이, 야, 이걸, 이거, 될 리가 없잖아, 이게. 말,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너. 아니, 이게 된다고? 안될것 같은데, 이거? 간, 다너 믿고 간다? 으아! 으아! 오케이. 아, 되네, 이게. 어 점프를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생, 생각하면 안되는구나 그렇긴 해아 일로 어 여기 뭐 있다 이스터 에그 조심 와, 뭐야?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노이즈. 음, 거, 거, 거, 거. 아, 잠깐만, 죽는다. 어어, 음. 잠깐만요. 이거 에바인, 진짜. 아, 어떻게 거? w s 레들을맞춰 전파 맞추기. 어 일직선으로 맞추라는 거 아니야 이거? 와, w h a 어, 맨 처음 봤던데다. <웃음> 어 노래 보는 것 같아. 예. 어! 약간 최면같은 느낌인데 와우 야 고맙다 자꾸 친구 이름이 뭔지 아나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름같은거 어? 어? 아잠아 어? 아, 뭐야 아, 낭 떨어지냐고 아이 말을 해줘야 해, 친구야 가지 말라고 그냥 바로 그냥 낭떠러지로 갈라니까 손 놓아버리는 거 보소. <웃음> 아니 말을 해줘야지 알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점프를 하는 건가요? 점프를 해볼까요? 어, 정만 아닌 것 같아. 아, 점프 아닌 것 같은데, 아! 철종을 타고 넘어가는 거다. 이거 느낌이 그래. 원래 이런 거다 타고 넘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안 넘어가지. 는 아, 오른쪽에 약간 틈이 있긴 하네요. 아, 이거 뉴비여가지고 초보 양이. 아씨 내가 뭘 놓..뭘 놓친거야 어? 여기 단서를 찾아봐 응? 막 그렇게 어려운건 안해준단 말이야 쓰레기통 위에 올라..아..설마! 아니 미친! 존나 단순한거네 이거 <웃음> 아니.. 거기로 가라고 해놓은 것처럼 해놓고서 이쪽으로 보내는.. 친구 안 따라오는데? 자, 빨리 와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이 안열려요 새끼리 있겠지, 그럼. 아, 그럼 없을 리가 없거든. 타고 가자. 네, 공입니다, 공. 아, 어, 아까 그 액자에 있던 사람인데. <웃음> 근데 불까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태근까지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보이냐? 어? 오 뭐야 이거? <웃음> 존나 기계. 불 끄고 가 이거. 아불 끄지 말까? 버튼이 있다는 건 근데 뭔가 좀 있다는 거잖아. 끄고 가. 불안하다. 자, 뭐 생길 만한 거 없나? 저기 뒤에 공간 있나 봐요. 아, 저기 뒤에? <웃음> 아 그런가보네 창문 깨는건가? 어그 왜? 블럭을 가져오는 건가? <웃음> 이거 왜든 건데 이거 뚫린 액자? 아아 아, 뚫린 액자. 걸가고좀걸름색 해가지고 하기 그런데. 아 불을 끄면 이게 아그러네불 끄면 이게 보이는구나. 응아 오케이 뭐 가져와가지고 던지는 거구나 오케이 뭐 어, 던질 수 있는 거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밝은 <웃음> 게 좋으니까 <웃음> 존나 기계 어 뭔가 갇혀 있었던 같은 느낌이 드는 방이죠 뭔가 점프하면 부서질 것 같은데? 한 번에 지금 지금 오케이. 또문장한부은 뭐야? 어떤 거 보여줄래? 우와, 깜짝이야. 조심 낙사는 더 이상 안 돼. 사는 안돼 땡겨 땡겨 은근히 힘이 좋구나 너아 그러고보니까 그거 없냐 촛불? 이가 있긴 한데 지금 없나봐 <웃음> 또 누구 있다 오 뭐야 멀쩡히 살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가 목이 엄청 긴 기린같. 아! 어! 함정 뭐야? 난 통하지 그냥. 어. 두 번은 안 통하지. 어, 누구 있다. 안녕. 얘들 안녕. 안녕. 어. 씨. 얘들이 다 죽이려고 하네. 또 함정이잖아. 조심해. 함정 조심. 오. 아 무서워가지고. 아 발판 같은 거 보이면 조심하자. 어. 발판 같은 거 약간. 바닥이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망치? 와!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가 없어. 미친. <웃음> 야, 내 친구 내다라 망치 들고 가. 이거 어, 이런 유시, 일로 안 해.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되나? <웃음> 내 친구를 하니 어? 요내 친구, 아, 아 잠깐만. l 로와로 l 와 lo, 와 o lo, lo, lo, l 나 lo, lo, lo, l 게이 o lo, 나 o 나이 lo, l 이 lo, lo, lo, lo, l 아 주실래곤야 아, 아. 뭐야 이거 조준이 안되는데 이거 심의가 걸렸나 이거 아 심의가 걸렸습니다 안되네요 까비 지민은 아니고 그냥 안들나 봐. 안만 들어왔나 봐. 이거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조심. 열쇠 구멍 하나. 어 수업 중이다. 수업 중이니까. <웃음> 와! 미친! 미친! 아! 잠깐만요! 아, 이래서 망치못들고어게 한거야? 얘들아 73페이지에 펴볼렴 얼굴이 안보이는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같아 장난 아니야 가가가가 어 열쓰다 어. 미친! <웃음> 어금 <웃음> 뭐야? 저거? 뭐야? 지금 야지어야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지금 아니라고 나가지마 오마이갓 얘들아 안녕 실례좀 할게 음, 숙제검사 한번 해볼까 진짜 안해왔나 보다 그냥 개빡세는 그냥 선생님 어? 어? 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아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쳐다보는 거 봐봐. 집중이 되겠냐고, 어? 아니면 아 원래 이쪽으로 오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저쪽 보고 있잖아. 그때 이쪽으로 지나간. 먼저 갈게. 어 공,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여기도 수업이야? 어 노우미다. 안녕 노우바. 뭐뭐 그리고 있니? 어 뭐야? 어 뭐야 노우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음. <웃음> 아. 로아 로아 로아. 대가이 그냥 잠 어! 아, 잠깐만. 아, 점프해가지고 이거 안됐다 이거 아, 씨 아, 잠일로 아, 잠깐만. 죽잠해서 아, 뚝배기. 어디, 어디, 어딜? 갑 잠깐만. 어? 어만잠 어! 똑똑히 아는 거야. 내가, 어? 어떤 사람인지. 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어? 알았을 거지, 그냥. 야, 무기 들고 가. 아, <웃음> 무기 못 들고 가게 꼭 이거, 어? 해놓고 가네. 아, 제발. 어 뭐야? 뭐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네. 나쁜 선생님. 체발 중이야. 예. 네. 이거 떨어지면은 뭐 소리 날것 같으니까 잡아. 들고 와. 어. 몰래 살포시. 살포시. 어, 어, 어. 아, 또 해야 되거 같은데. 오, 6 0 0 어. 어, 지나지 마. 지나하지 마. 시바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 머리 올라온다 머리 올라간다. 포고가 포고가 머리 포고가. 오시마 <웃음> 아, 나 그냥 극혐이네 그냥. 야, <웃음> 저, 저, 저. 바퀴가 있는 거 보니까 밀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구나 어? 아아 그거 아. 맞아? 오지네. <웃음> <웃음> <웃음> 모자? 어, 모자 맞는 거 같아. 모자가 못 가져가잖아. 어. 어. 달려 달려가면서 슬레딩. 아 슬라이딩 안돼 이거 아 근데 컨트롤 뭔데 이거 어.. 슬라이딩 슬라이딩 컨트롤 했는데 왜안 되냐 모자 딴거 저거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모자 쓸수 있는 건가? 이 스타일 같은 건가? 어. 어. 어. 양철 보자. 오. 아, 근데 여기 빼먹은 게좀 많은데. 아, 설마 이것도 아까 그것도 보자야? 아. 아, 너무 그럼 할 걸. 아, 좀 아까운데 이거 다시 보니까? 모자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세기를 뭔가 인생의 반을 손해 본것 같은 느낌인데. 오. 아니 어떻게 하는데? 어? 아. 아니 이거 슬라이딩 왜안 돼? 아니 나 슬라이딩 했다고요. 슬라이딩 연습하고 가 이거. 잠깐만.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안 되는데? 자 슬라이딩! 안 되는데? 슬라이...딩! 슬라이...딩! 왜안 돼? 왜안 돼? 응? 이러니까 안 되지 컨트롤 음. 아, 누른 상태로? 아, 누른 상태로 해야 돼? 아, 개빡센데, 이거. 근데, 이거, 새끼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어떻게 누른 상태로 해? 어우. 마우스에 손대고 하긴 했어 음좀 불편하긴 하네 근데 앞으로 점프? 안돼? 앞으로 점프!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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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짜진게 깨세... 꺼지... 와... 와, 진짜, 진짜, 지짜 와 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랑비 진짜, 진짜, 진짜, 거는 진짜, 이 할도 안 돼. 손잡이도 안 닫고. 아, 아, 아, 아좀 뻘하게 생긴 했네 이거. 아. 아헴 mm. 에헴. 어 채팅 보기 전에 어 발끈하게 됐어. 이이 <웃음> 캐릭터 이름은 식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이랑 다른 친구야. 어, 다른 친구라고 합니다. 어 어? 강아지 없이 <웃음> 어, 그림자가 해바라나 오 뭐야? <웃음> 폰 머리 위에 사람이 있는데? 어 왼쪽 위는 퀸, 중앙이 킹, 그리고 오른쪽은 네몬 무시기, 그리고 아래쪽은 화이트킹 봐요 나와 아 얘가 킹이야? 오 이거 <웃음> 가져와야할 것 같습니다 한번 끼웠던거를 뺄 수가 있다는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거죠 그러면은 이걸 올려서 책상 위로 올라간다 왼쪽 위가 킹이었는데 빼야나? 근데 이거랑 좀 달라 아 아래 R이, 아아구나어퀸퀸 R이, 저거는 퀸이구나 아눈 뜨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는데 내 네, 오른쪽 선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이거 뭐야? 뭔가 장치가 있는데? 네.. 보동은안 되는 것같고요 퀸.. 머리떼고 아, 저게 룩인가? 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네모난 무시기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네모라는거지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 책상 뒤에서 뭔가 빛이 새어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뭔가 무디 열리면서 어, 무디가 열릴 것같은 열쇠가 있네요 강아지가 오줌싸고 있는 예. 그림 과 오리 꽉꽉 갑시다 오리는 내 친구 오리는 내 친구 오늘부터 우리와 잘 친해 되었어요. <웃음> 어이 스타일구다. 굿. 해야지. 아, 맞다. 아, 아, 열쇠 아, 는곳으로 가야지 어술 아, 어진 무술, 아, 아, 울진, 무술, 아, 울 오늘 야시오 뭐야 아, 에? 열쇠 먹은 것도 다시 해야해 에이 설마 아 진짜 <웃음> 아 뭐야 이게 자 다시 쇼파 위로 올라간다, 어. 쇼파 위로 착지! 하고 싶지만, 예. 참겠습니다. 에, <웃음> 네, 문 하나 열었다고 <웃음> 소리 들리는 거 봐라. 인가 봐요. 아니, 아니 밥만 먹는데 무슨 지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거 국자다 국자똑 뚝배기! 아 어하! 졌어 <웃음> 졌어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똑 뚝배기! 아아 이게 아닌가? 무빙으로 한번 피하는 거지 봐봐 여기서 내려와 그치? 아 조용히 하면서 가요 어. 몰래가면 몰라 여기까지 들어. 대가리 깍두고냐 깍두고냐 아 트리플킬 아아 잠깐만 아 타이밍 좀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 그 자체다, 이거. 이거 내려놓고 문 열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어렵다, 이거. 다시 갑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아, 모자야, 그래서 그래, 이거, 이거. 모자 탓입니다. 빵통이라 예. 이거 무거워서 그래. 훈발력이 필요한, 어, 종이 박스로 갑니다. 음. 아, 머리 하나 멀쩡하던데 그걸 수집해서 되냐고? 어? 반응하려나?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어? 어아 안녕 친구들 나도 밥 먹으러 왔어 안녕 에헤이 아! 왜 치냐 치지마라 아 치지마라 아 치지마라 주인공, 근데, 훈남인데? 어. 그리고 그 와중에, 가려지지 않는 미모. 야 누가 내, 이거 벗길 것 같단 말이야. 몰래 가자. 와, 근데, 진짜, 지옥이 따로, 따로, 오! 으, 누가 밥 먹는데 빵굴을 쓰고 있는 거야? 으. 아니 머리가 반이 나아간는데왜 왜, 움직이는거야? 저거 사람이 아닌거지? 그냥 다 음. 어! 내 머리! 어! 다시 낀다 연진이 불러야겠다 진짜로 이거 어? 에바야 진짜 음. 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이거 뭐냐? 어떻게 하냐? 아, 일로 가는 거거든. <웃음>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점프! 오케이. 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거구나. 뇌가 있는데요? 뇌가? 어우.. <웃음> 뇌주름 보소 누구될까? 어? 차가라오 오우 소리 뭐 어디 걸려가지고 뭐안떨어지고나 그러지는 않지 근데 이거 내가 <웃음> 잘갈수 있을까 이거? 잠깐만 이거 <웃음> 발판이 여기 있긴 한데 이 울가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로 그냥 나무판자로 가야 할까? 뭐 낙서를 할것 같은 느낌? 이 준능이 쎄게 되는데 이거? 오케이! 아씨 오우 소리 자 점프합니다 으아 오오오야나 울, 울, 울가미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네, 네. 여기 있다. 아, 네네는 아니지만. 어, <웃음> 소리 봐. 꿈틀꿈틀. 어, 꿈틀꿈틀 봐. <웃음> 꿈틀꿈틀. 어. 뭐가애끼 같은데요, 이거. 오. <웃음> 어, 내네 가져가 이거. 필요할 것 같아. 뭐 푸딩 같은 느낌. 오늘 수업은 개구리 수업이야. 어우. <웃음> 눈가리가 보통 눈가리가 아니야. 가 가도,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아아아씨안될것 같은데? 어어어 문 닫지마 문 닫지마 아씨 닫지 아, 으음 번데기도 있고 많이 먹어요 왜왜왜왜왜 뭐와 뭐. 뭐 이거 남 먹어라. <웃음> 이거 발도 있어. 으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창문이 있는 거보니까이 책상을 통해서 점프해서 가는 거 같아. 아, 내가 아, 내가 와, 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알고다 올라가는 거네내생각이 맞았어 책이라. 너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오씨 심장을 끼워주고 있다 모형. 이제 몰래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예.. 네, 몰래 가야한다 o b u l l 가지 h a n d a Bogazi, 아 일단 얘가 자꾸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그니까 이거 한번 해줘야하네 여기서 억울 한번 끌어줘야하네 그래야지만 내가 저로 가는거지 그치? 이거네 저기 식탁 아니야? 아유 참. 나 따라온다니까 이거 어 그치 지아씨 어, 나. <웃음> 아, 진짜 그냥, 그냥 기다린 수밖에 없나요? 천천히 하자. 어. 이제 기다린 수밖에 없나 보다. 아니, 좀 빨리빨리 해봐그뭐그뭐이상한거 <웃음> 아, 제발. 어, 내가 니네 은밀한 어, 사생활 내가 왜 보고 있어야 하냐고. 어? 과학 선생님의 은밀한 사생활. 이게 뭐야 이게? 이 극혐이야, 진짜. 진짜, 목만 안 늘어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목 늘어나는 게 진짜 애바다. <웃음> 아, 설마, 이, 그니까, 러 뛰면 안 되거든? 뛰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기 안에, 뒤까지 갈수 있을까? 난안 된다고 보거든? 너무 짧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지금. 어 뭐야? 내가 가니까 움직여. 뭘 그리는데? 돌리지않을까아 씨.. 불안해가지고발에발서발리발에발서발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냥 가는우 보소 어? 가 새끼 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 심장 안 끼워주냐고 어? 심장 끼워주란 말이야 아니 눈치를 왜 깨... 아니 왜눈치 오케이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 모른 척 하는데? 우와. <웃음> 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거지 어? 아와 그가 잡으러 왔어. 어 근데 어 이거 좀 비매너 같은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소. 좀 매너 는 있네 그래도. 음, 한번봤줬다 고맙네. 정말 고맙다. 어? 망치. 아또또또 또, 또 싸워야 하는 거야. 아, 난 비전투 중인데. 아, 쟤는쟤는 <웃음> 쟤는 뭐야. 그냥 가 그냥 가. 뚝배기. 아 아. 오, 야, 야, 야, 뭐야, 뭐야? 나 저거 아 뭐해, 아, 뭐하세요? 아, 뭐 하시냐고요? 아, 자식이라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거 쓸데없는 거서 어렵네 이거.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여기 책상 때문에 애매하니까. h 마, 마. a m o 대 r 잠 s 만 t g o 아. n g m 음.. 타이밍이 제대로 지금이니흐아이통 빠지면 시끼들 이거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 일로 와. 어? 일와일로와아 일로 잠깐만 나! 아니 타이밍을 좀 일정하게 해라 어?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음굿 그래도 체크 포인트가 좀 센스가 있어 자마 좀더 가까이 가서 지금입니다. 응. 어? 아 잠깐, 티백인. <웃음> 오케이. 아 오케이. 대발이 그냥! 아아이 타이밍이 진짜 어렵다 바로바로! 대가리! 바로. 오오오우씨와 이거 또 뭐야 아, 세이브 됐다. h 어 우리 친구 아니냐 이거? 내 친구를 아. 야내 친구를 l e 어 어? h 나 붙어 붙어 붙어 h 붙어 붙어. n g u Oh, 기절한거 같은데 헤이 어? 살아있다 아이오케 나야 나나나 나. 이제 이 미친곳에서 빨리빨리 <웃음> 빨리 빠져나가야해 이 미친곳에서 해모.. 한마.. 오한마 어디갔어? 어, 오한마 사라졌는데? 오케이 도와줘 헬프 오케이 와 뭐야 이게 어 부러질 것 같은데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어. 야, 야. 오.. 야야야 조심해서 와라 나도 혼자 가는 줄 알아, 자라나. 가로운데 어? 단조로운 선율. 도전까지 획득. <웃음> 이거 원에도 있었지 않나요? 이런 거. 이걸 하는 의미가 뭐야? 응? 이걸 하는 의미가 뭐야? 한번더 해야 하나? 쫓겨낸것같은데? 아아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야 이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자 열쇠구멍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자. 자, 자, 자, 자, 자, 자, 손 받쳐주세요. 그자 오케이, 뭐야? 누, 누, 숙자아 아니구나. 내 네, 열쇠. 어? 가져가는 누, 아니지. 나 지금 무기도 없어 가지고 힘든데 내려가야 하나？아, 고맙다. 일로 와. 이리로와 이리로와 나도 이제 안봐줘 <웃음> 깜짝이야 왜 안맞아 이거 <웃음> 끝날뻔했는데 아 잠깐만 어. 약간 저거는 이제 빠루라 파이프라 공속이 빨라 어. 오한만은 공속 존나 느린데 저거는 공속이 빠른거라 다행히 살았죠 뭐 한마디 했으면 죽었다 이거 아야 빠르 가져와 씨. 빠르 가져와 저거 아나 저거 씨또 있네 저거? 어? 찔라고 그냥 정의구현 그냥 일로와 일로와 응? 진리주단 진리주단아 얘들은? 몰래 갑니다. 몰래 간 몰라. 괜단 심리 하치 말고, 그냥 대가리부터 깨버리거 그냥 음... 뚝 야, 오, 한마, 너 챙겨. 어, 아, 여기 따로 오 한마가 있었구나. 그럼 따, 따로 가자 할 필요는 없었네. 무게 한 개씩 딱 챙기면 되는데, 넌 무게 안챙기냐 누구냐 이 감미로운 음악소리 설마 그 과학선생님은 아니죠? <웃음> 어? 반전매력? 과학선생님의 반전매력? 막 혓바닥으로 치고 있는건 아니지 아 올라가라고? 오케이 바다 뭐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였어? 야야야, 들어봐. 걸리는 각인데, 이거 어떡하냐? 어, 아직 피아노 치느라고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야. 어, 다행이다. 원래라면 잘 듣는데, 지금은 안 돼. 할수 있는 거 맞아? 도르레를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끌고 붙인 다음에 아 잠깐만 가린 다음에 숨어서 돌려 어 뭐야 내려오는데 천천히 천천히 내렸다가 안전방에 최고야 내려 아 오라고 아 아, 잠깐만! 아, 아! 저거 가져와야 하는 거야? 미친! 숨는 게 아니고, 가져가 올라갈 때 쓰는 거였구만. 제기라. 난 걸리는 거 숨어가지고 걸리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신청곡 받나요? 선생님? 류진스의 하이포이 안되나? <웃음> 네 방송에서 들린거 맞습니다. 쌓이는 소리 쌓이는 소리? 뭐 음음 음, 이런 거 이런 거는 방송에서 난 소리고 구급차 소리는 가지고 어? 시라, 시라. 시라, 뭐 우와 우와 미짜 진짜 지마진지마진지마진지마진지마진지마지마 하지 마 진짜 지마 진짜 지마 진짜 지마지마지마지 진짜 야, 그냥 죽고 싶어, 짜. <웃음> 야, 같이, 같이 가자. 어. 추워한다. 뭐왜 어. 세상이 이래? 진짜 세상이 엇가하는 느낌이야. 是 sure. 어, uh -oh. 왜안 돼? 아, 톡 더... 안쪽으로 밀 수가 있나? 어, 있네. 어, 어, 어, 어. 혼자서는 못가거든? 아 어, 뭐야 가지는? 종이배 어 이거 모자다 아닌가? 아 모자는 아니고요 어? 이거 뭐야? 우비? 어? 야 그거! 어? 그거... 너였냐? 어쩐지 좀 닮았긴 했더라. 어. 아 올라가라고. 어 아, 오케이. 나 아, <웃음> 어떡하지? 올라가긴 올라가고 아, 아 올라가서 이렇게 아 흑마법 쓰기 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이 이제 우비를 방금 처음 먹은 거잖아 근데 리틀 나이트 메어 1에서는 맨 처음부터 우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과거이고 어 1이 이거가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됐다. 이제 끝났지? 아, 이거 챕터가... <웃음> 아, 챕터가 어, 어, 어디가 끝나는지 모르겠으니까... 어, 헷갈리네. 이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다. 이제... 어, 여러분, 이제 재워야 하는데 재울 수가 없으나... 챕터도 끝났지? 끝났으면은 이거 자고 다음에 하자. 어. 너무 늦게 자면은 안 돼. 지금 나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에 봐야. 그러니까 챕터 2 끝났어? 그걸 알아야 하는데. 야, 너 무빙 좋구나. 역시 전주인공. 아, 끝났어? 어, 챕터 2는 끝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일, 다음에 하고, 내일은 안 되고, 다음에 하고, 마저 합시다. 아, 자, 재밌었구요.